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사실 오랜만에도 아니고 거의 제가 구독자 만명 찍고 찍었던 Q&A 영상 이후 처음으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어색하고 좀뚝닥이고 사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엄청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토픽 오늘 찍어보려고 하는 영상은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약간 회고를 하고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막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처럼 막 새해 목표 잘 짜는 법 이런 영상은 정말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제가 어떤 일이 작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브이로그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다이어리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좀 써봤거든요? 제가 원래는 다이어리를 안 쓰다가,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토픽들을 몇개 던져주면서 2022년을 회고해 볼수 있는 그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회고를 해 봤어요. 그래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은 저는 세모표를 쳤어요. 그래서 약간 쏘쏘였다 이런 느낌인데 작년은 저한테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한 2년 3개월 정도를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직은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때 이직을 하면서 연봉도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일은 전는 3분기까지는 일하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꽤나 만족스럽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4분기에 뒷심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는 일하는 제 모습이 별로 제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 뒤에 가서 좀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무튼 일은 그래서 세모표를 쳤고요 사실 전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를 쳤어요 너무 X는 좀 빡센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매우 나쁨 매우 나빴던 2022년이었는데 우선은 허리가 망가졌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안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게 축적이 되면서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 불리증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골프도 못 치게 되었고 못 치는 건 아니고 그냥 쉬었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도 시작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코로나를 걸린 이후에 제가 원래 간이 안 좋은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돼가지고 어, 병원을 꽤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많이 아팠어서 건강은 세모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 제가 굉장히 안 조, 건강에 안 좋은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냥 눈치로 뭔지 알아주세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끄는 거를 확신을 했는데 중간중간 다시 한번 의지가 약해지면서 완벽하게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올해는 무조건 잘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 돈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벌었다 만족스럽다 왜냐면그 회사 월급 그리고 제가 심사역으로서 어디 심사를 하러 가면은 받는 부수입 심사비 뭐 멘토링 비용 이런 것들을 따로 받아서 그런 거랑 유튜브 수입까지 하면은 제가 그 매년 토스 수입으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정산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적당히 썼다 너무 과소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21년 12월에 제 자산 정리를 한번 하고 작년 12월 말에도 자산 정리를 한번 했는데 자산이 정말 안 늘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쌤쌤인 셈이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제가 투자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투자로 좀 돈을 많이 잃었고 근데 이거는 세모이지만 저는 젊었을 때 배운 게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벌자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배움과 성장의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일 이외의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뭐 제2외국어 공부라거나 아니면 투자 공부라거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약간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싶은 거는 그래서 너 일에서는 성장을 했니? 라고 한다면 저는 일에서는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즐거움과 취미.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동그라미를 친 섹터예요. 그래서 사실 다, 다른 것들은 다 세모 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한테 아주 만족스러운 2022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움과 취미는 제가 자전거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서 못하고 있지만 양재천에서 자전거 타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제가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를 사실 아파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게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분들은 즐거움과 취미에서 플러스인 요소들이고 그리고 작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원래 알던 저희 친구들 그래도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본가에 자주 못 내려갔다 요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은 또 세모 시간을 잘 쓰지 못했어요 사실 정말 정말 잘쓸수 있었는데 제가 5월 6월부터는 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깨졌어요 저는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편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거의 진짜 매일 엄청 허겁지겁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마 제 브이로그에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뭔가 생산적으로 하는 장면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너무너무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많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잘하면 은 되게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마음 정신. 관계 이렇게 토픽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마음과 정신이 좋지 않았어요 음,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초에 한 4년 반? 반 조금 안 되는 동안 기간 동안 만났던 그 분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직 기점 그 시기에 헤어졌고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분이랑 만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맞고 같이 있으면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짜 많이 싸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정도 만났는데 그 사이에 다섯 번을 만났다 헤어졌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섯 번다 어, 제가 이별을 말했었고요.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명백히 말하면 남자친구는 없지만 만나는 사람은 있는 헤어졌지만 헤어지지 않은 잘 해보려고 하는 둘다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고 제가 이별을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현타도 많이 오고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전 상대방이 너가, 너는 회피형 인간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어디선가 회피형 인간이 되게 안 좋은 인간 유형이라는 거를 주워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 절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 혼자 회피형 인간에 대한 어, 영상들, 글들 찾아보니까 제 생각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서술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냥 싸울 때 그냥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뜨려고 하고 음 원하는 거를 사실 이야기를 잘뭐 하지 않고 등등의 점들이 어 내가 앞으로 되게 건강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한 해였어요 그리고 뭐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싸웠고 제가 막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워졌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맨날 새벽까지 뭐 맨날은 아니고요 뭐 되게 자주 새벽까지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너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한 해였고요 그래서 저는 즐거움과 취미 빼고는 사실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한 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 어떻게 21년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 라고 했을 때 저는 아, 21년 빨리 좀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1년이 아니고 22년 그리고 23년 플랜을 이렇게 짰는데 이게 뭐 카테고리가 있고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방해해온 원인 뭐 해결체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액션 플랜 뭐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너무 제가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고 솔직하게 써서 그냥 어떤 것들을 크게 이루고 싶은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과 커리어인데요. 어... 여기서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지 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장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저는 이제 이직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올해에는 이제 스타트업 다섯 군데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잘해야 할수 있는 엔드값이라서 사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너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구체적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 플랜대로 차근차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인데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저는 일찍 자기, 12시 이전에 자기, 그리고 7시 이전에 일어나기. 이게 제가 올해 가장 가장 가장 가장 하고 싶은 목표예요. 다시 저의 루틴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모든 나의 계획과 목표들을 가능하게 하는 키라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는 사실 만나는 분이랑 좀덜 싸워야 되고 인스타 유튜브도 좀덜 봐야 되고 등등의 되게 많은 것들이 딱 되었을 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너무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새해 들어서 하고 있는데 12시 이전에 자는 거는 못 지켰고요 그래도 7시 이전에 잘 일어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3번은 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말고 23년에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또 추가로 모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어요. 저희들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그런 거랑 그리고 건강 그리고 건강은 그냥 되게 추상적인데 아프지 말기 이것도 있는데 그냥 운동 하나를 잡아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몸무게가 42kg에서 43kg일 때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근육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이 조금 쪘거든요 그래서 그, 그 약간 체지방은 좀 줄이고 근육을 좀 늘리는 그런 몸을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든 바디프로필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랑 인스타인데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솔직히 조회수도 옛날 만큼 잘안 나오고 저도 영상을 예전만큼 자주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본업이 아니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지 라는 걸로 사실은 이렇게 정체되는 것들,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지금까지 고민 없이 컨텐츠를 만들던 것만 만들었는데 올해는 이런 새로운 컨텐츠들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리고그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한 2만 8천 명 정도거든요 구독자가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를 올해 모아 보는 것으로 한 2천 명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제가 팔로워가 한 7천 몇명 정도 되는데 올해 안에 만 명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는 어 지금 이 분과 좀 스테이블한 관계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이제 같이 상담을 받자라고 하셔서 제가 되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컸었는데 일단은 시도는 해보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할수 있으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마음 건강을 좀 챙기고 스테이블한 관계가 될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너스인데 어, 골프 골프 안치니가 오래돼서 안정적으로 100타 이하를 칠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 허리가 조금 낮고 제가 필라테스 지금 1대1로 레슨을 받고 있어서 이거에 골프까지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대1 필테를 좀 줄이고 나중에 그룹으로 가게 되면은 골프 연습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건강습관 끊기 그냥 눈치로 먼저 알아주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될듯될듯잘 안되고 있는 거라서 좀만 더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오늘 뭔가 엄청난 TMI를 많이 방출한 것 같은데 제가 용기 내서 오랜만에 찍어보는 새로운 영상이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는 뭔지 아니면 은작년엔 어떤 일 때문에 속상했는지 이런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요즘 답글을 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글도 달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약간 화려한 편집 없이 그냥 올리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약간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저도 영상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해보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브이로그 편집도 하고 있어서 곧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새 영상에서 만나요.